시네마스터 기본 편집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세요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대 9는 유튜브 4대 5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죠 저는 16대 9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빈 프로젝트 상태로 빠져나간다면 이 프로젝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.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16대 9로 선택합니다. 맨 앞에 이미지라는 폴더는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색 배경과 사진 배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폴더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에셋을 다운받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에 새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, 이 동영상이 좀 마음에 듭니다. 불꽃놀이 하는 거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.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를 계정 추가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은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세요. 그러면 오디오 관련, 비디오 관련, 편집 기능 관련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.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여기 편집에서 사진 클릭 길이나 레이어 길이 조정할 때 유용합니다. 여기를 저는 5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프로젝트에 추가되는 단색 배경이나 사진 배경은 5초의 길이를 갖습니다. 여기 부분을 누르면 타임라인을 넓게 보거나 좁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짧게 누르면 한 컷씩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. 길게 누르면 타임라인을 맨 앞으로 혹은 맨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조절하면 이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편집하실 때꼭 필요합니다. 이거 잘 알아두세요. 그리고 이길를 누르시고 노란 테두리가 생기면 노란색 부분을 막 움직이면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단색 배경이나 이미지 배경만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고요. 동영상 부분은 줄이는 건 되는데 늘리는 건 안됩니다 요거 유의하세요 플레이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맞는지 미리 보기 하기 화면입니다 플레이키를 누르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타임라인의 아무 곳빈 곳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멈춰집니다 단색 배경에 클릭 그래픽 효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클릭 그래픽 클릭하시고 타투 슬라이드에서 4번 선택했습니다. 화면을 잠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. 네, 하나의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. 이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. 이거를 한번 눌러 보세요. 이거를 눌러서 제목 없음을 클릭하시면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제목을 키네 설명이라고 쓰겠습니다. 다 됐으면 확인.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은 편집한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미리 볼수 있습니다. 두번째 버튼은 편집한 영상을 영상 파일로 저장할 때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. 세번째 버튼은 프로젝트를 똑같이 복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. 비율 선택하시면 프로젝트가 똑같이 복제됩니다. 마지막에 있는 휴지통 모양은 프로젝트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. 삭제하기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삭제됩니다. 다시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미지에서 단색 배경 하나와 사진 배경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. 단색 배경을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. 이 색상이 좀 마음에 안들때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단색 배경 클릭하시고요. 여기 네모 칸 누르시면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다 되셨으면 확인. 다음은 영상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. 단색 배경이나 사진 배경에서는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. 그러나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. 빨간 기준선을 중심으로 왼쪽 트림을 하면 왼쪽 영상이 잘라지고요. 빨간 기준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트림을 하면 오른쪽 영상이 잘라져 없어집니다. 그리고 분할은 영상이 없어지진 않고 두개로 나뉘어집니다. 혹시 이 작업을 잘못하셨다면 되돌리게 하셔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. 단색 배경에 클릭 그래픽 탑투 슬라이드 4번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. 플레이에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 배경을 클릭합니다. 사진 배경은 펜앤줌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사진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해 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화면은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고 밑에는 마지막 화면입니다.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그냥 사진인데도 영상처럼 움직임이 있습니다. 다시 들어가 첫 처음 화면과 마지막 화면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사진으로도 펜앤줌 기능을 이용한다면 역동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회전과 미러링 기능입니다 사진을 좌우 상하로 미러링 시킬 수 있고 90도씩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편집 기능 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점선을 누르시면 간단한 아이콘으로 3선을 누르시면 목록형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레이어에 클릭 그래픽 효과를 주겠습니다 타투 슬라이드 4번 효과 주겠습니다 플레이해서 미리 보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번엔 레이어를 복제해 보겠습니다. 복제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에 3개점을 누르시면 복사 나옵니다. 복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옆에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복사 되었습니다. 네, 뒤 것을 선택하고 클릭 그래픽 누르시면 아까 4번 선택된 거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. 네 그러면 앞에는 4번 뒤에는 3번의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. 사진 레이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제하고 클릭 그래픽 효과도 바꾸어 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편집 영상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캡처할 화면을 맞추시고요. 여기를 누르시면 캡처 후 저장 누르시면 캡처 폴더에 jpg 파일로 저장됩니다. 지금까지 키네마스터로 영상 편집할 때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 툴의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.